네 안녕하세요. 음.. 오랜만에 이제 공략 올려봅니다. 어.. 이번에 어떻게 하냐면 새벽이라서 제가 조용히 말해야 되거든요 음.. 보시는 구독자분들이 좀 많이 늘어서요. 더 291명 감사드리고요. 음.. 현재 오버워치 예, 계속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현재 레이, 레이팅 점수가 지금 67점 최대는 68점입니다. 금방 천상계 천사, 점수 70대, 80대 부분에 금방 올라가고요어 제가 오늘 보여드릴 건 음, 많은 분들이 원하시는 어, 실제 빠대에서의 공략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경쟁은 제가 지금 방송이 아니기 때문에 못 보여드리고 제가 하고 경쟁에서 경쟁전에서 게임 플레이하는 모습 보고 싶으면 은그 유튜브로 보시면 트위치 채널이 있어요. 그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어,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솔저하고 멜큐리 예, 이 둘의 공략을 제가 오늘 좀 보여드리기도 하겠습니다. 보시고 음... 전에는 아주 옛날, 옛날에 옛날 이제 오버워즈가 그러니까 정식으로 열릴 때 그때는 제가 플레이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공략부.. 공략적인 부분을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유튜브에 이제 댓글에 이제 안좋은 악성글이 좀 많아졌는데요 악성이라고.. 하기엔 아, 악성, 악성은 아니고 좀 아쉬워하는 부분 이게 무슨 공략이나 이건 지가 플레이하는 게임 아니냐 이번에는 좀 다르게 설명하면서 지더라도 설명해가면서 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좀 이해를 해주세요 저만의 방식, 보여드리겠습니다. 갑니다. 일단, 항상 말씀드렸듯이, 솔저. 솔저 하실 때, 아, 잠깐만요. 솔저 하실 때는, 확대 효과 조준선, 이거 비활성화 해주세요. 활성화 말고. 그리고, 이거, 통합으로 하지 말고, 영웅 중에서 골라주세요. 뭐, 겐지를 하신다 하면은, 겐지 에임을 뭐, 키시고, 뭐, 영웅 중에서 개인마다 특징이거든, 자동으로 벽오르기 뭐, 그런 것도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거였더라 예를 들어서 술자 하시면요 이런게 있거든요 아군 생립, 생명력 막대표시 이런거 예 이런거 한번씩 따로따로 올리셔도 되고 예. 이 꿀팁이에요 이거 조작법이 있습니다 자 가겠습니다 경쟁은 생방송에서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맥크리 먼저 보여드릴게요 맥크리 맥크리 게임 플레이 시간 20 20분 소요 정도 20분 20분 보시고 한번 물론 보시고 아니 아니신 분들은 이게 무슨 공략이나 내가 더 잘한다 이수, 이 이분들 이, 이런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만의 공략입니다 저만의 공략 매끄러워겠습니다. 여기 브리핑 안 받을게요. 일반전에서 좀 마, 약간 막장 가는거 같네요. 이름 질텐데. 그쵸? 어 너무 막장인데? 공략을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막장이라, 비이바디 역시 바대죠한 조까지 나오고 일단 보여드릴게요 지더라도. 는절로실현 약간 레인 올리는 반칙입니다. 모드 허무하게 굴. 어머니? 인점로 합니다. 이런거 하실때 음.. 웬만하면은 왼쪽선에 다시는게 좋습니다 메크린은 이쪽 이쪽 아니면 저기 내부 리퍼가 이쪽 노리시면은 팀에서 말하는 리퍼있을때 리퍼가 이쪽 라인을 노리시면은 저는 이쪽이 가는게 좋요 이쪽 이쪽 입구를 막아버리는거죠 여기 토기 티 있으니까 여기에서 적이 나오거든요 그럴때 선강하고 컷할수있으니까 난사말고 점사로 해주세요 요즘엔 일단 대우견 여기서 해봅시다 일단. 자, 옥상이 만약에 저격이 있으면은 빼주시면 좋아요 일단 점수합니다 이런식으로 왼쪽으로 넘어왔죠? 긴지가 지금 미안 아. 주로 점사 파심되고요 헤드샷 한 헤드샷만 노려주세요 이렇게 호흡 같은 경우 는 뛰어요 상당히 맞을 미접가준비다 <목소리가> <있죠? 목소리가> 조합이 대망이라 못 막을 확률이 높아요. 점사. 어, 에없청나 아. 다시 달려볼까? 뭐? 점사하셔야 됩니다. 웬말 하면 게 점사 무조건 그안 좋은데. 갑기 어쩌면 자저 먹힐 거 같아요. 사강은 이런 데서 나오시지 모르겠어. 너 거기 지아기야 아, 나스가 저기 있네요. <웃음> 이제. 러면못 막지. 어디 보아 아이고. 순간에도게 잡다가 나 내가 온건에 온 우연하게 이렇게 되면 죽고요. 이거 못하는 거 떠나서 조합이 망이라서, 조합 탓이 아니고, 진짜 조합이 망, 망한 거예요, 이거는. 망한 거기 때문에, 일단은 제 플레이 방식을 보여드릴게요. 물론, 빠데라서 그래요. 빠데, 연, 다 연습하러 오시는 거예요. 어쩔 수가 없어요. 빠데라. 다 연습이라서. 경쟁에서 진지하게 하겠죠? 나중에 경쟁에서 플레이는 제가 CPU를 좀 i7으로 바꾸고 가야겠습니다. 이제 i5라서, 캠을 찍으면 지금도 레이, 레 걸린 상태인데, 캐모 찍으면 방송 방송하고 둘다둘다 둘다 그렇게 하면은 레이 올리거든요 심하게 그래서 제가 뭐 어떻게 할지 실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음 지금 어떻게 할까? 겐제는 불가능한데 파대에서는 겐제는 힘들어요. 파탄이면은 종합이 개망이라 이거 저쪽도 저못 밀고 있어 준비되었어. 어. 이거 여기 올라가서 연결돼있는 게이, 인 게이트요 여기도 상당히 좋습니다. 궁궁기 맞을 때 이어지는 다리 들어가서 대기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뺏기이 올라가요 호송이 더 왔잖아요? 이쪽에서 대기합니다 이쪽 뒤에서 뒤치기 앉으면 소리 없어지니까 야, 이런 바보새끼 에이씨 얘 때문에 제대로 못하겠네요 들겠어들겠어 이미 이게 바스 있죠 아, 술네시 따로 가면 대이됐다을면 내가 누워서 내 잡아주시고, 물론 아까 해드샷 그냥 마시면 되는데, 그냥 잡아주시고. 저기도 저기, 도 저기, 막기이기 저기, 저있저죠저저 저기, 저 그럴 수 없지 아이무법자같와두 마리야. 이거 서라고 그래 새로운 안 하는 사기입니다. 아깝죠. 잘못 노렸어 다시 정 정쟁에서 보여드려야겠다 이거. 소이 지. 와. 야 이건 좀 아니죠. 이게 안 하지 장점이죠. 잡아주고. 왜써 이걸? 어, 엄마. 봤어요? 봤어요 지금. 교하실때 까준 까는 것도 좋은데 지금 앞으로 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팀에 이 없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하면 위로. 풀래요. <cool> 뭐, 아, <sf2> 네. uh, 어, 다, 부정, 정상. 이게 아니야. 네. 정확히 해주시고. 무슨 일이야? 자수까지 게 무슨 일인 제가 경쟁에서 보여드릴 할게요. 일단 빠데에서 어떻게 하는지는 이건 그냥 연습 연습으로 돼버렸네. 이제 제가 하도 경쟁하다 보니까 빠데를 몰안 하는데. 완전 연습하는 게임으로 되어버렸어요 게임이 좀 막장으로 됐네요 일단 확실히 지형, 지형을 유지할거는 어떻게 여기 입구가나고이 구간 안쪽 계속 일단 딜도 하고 이렇게 왼쪽이 잘 봐주시고 딜편같은거 아, 이기는 딜을 못하죠 와 죽겠네 쏘기야, 이런식으로 점차 자야 자아 는는데 경쟁에서좀 제대로 된걸 보여줄게요. CPU 바꿔 보여줘야겠다. 사라 같은 것도 노력이 참 좋죠. 지금. 잡아주고, 구조 잡아주고. 구도와 상대. 아우, 나 와우. 나음 여행. 1인구 숫죠 1인구. 미친 거예요, 저거. 나매크리어서 1인구 썼나본데. 이러면은, 적긴 다 말리죠. 개꿀이죠. 우리 음. 개 이득인 겁니다. 제가 혼자 희생해가지고, 딸렛다사았죠 이거, 이러면 이깁니다. 아, 쉽지 겠네 언제 어떻게자고 로드오그 그, 그랩은, 알죠? 라인 방벽, 치면은 안 통합니다. 계속 계속 이게 좌측 이제 문제가 돌진할 거 같아서 나이스 왼쪽 있습니다 좌측으로 쏘고 장난 나이스 어내 손에 불 붙었다. 맞추는 거는 하다 하시다 보면 들어요. 그건 내생각을못 해줘요. 치료가 어. 심해 방향이 무가는데 자 이럴때 올라갑니다 쟤네 이제 지금 빈틈이 없죠? 이럴때 우리팀 다, 다 죽을거 빠르하니까 올라가서 대기합니다 이제 얘들 진입하기있죠 시간 없으니까 그렇죠 이럴때 자보세요 이야 대단하다 눈씨 빠르네 이러면 제가 힘들죠? 될줄 알았는데 <목소리> 겐지가 갈수 잘봐요 나이스 좌측으로 <목소리> 여튼 이겼네요 근데 일단, 일단 맥크림은 무조건 좌측으로 쏘셔야 됩니다 좌측을 내가 왜플레이지 체크 맥플릭? 이기는가네 마지막 인가 아하! 뭐, 이거를 좀 이렇게 설명하면 안되는데 아, 제가 경쟁, 경쟁전에서 지금 CPU를 좀 받고, 이제 CPU 주문해가지고, 한, 다음주에 올거에요. 다음주에 오니까 다음주부터 제가 엄청난 경쟁전에서부터, 경쟁전, 경쟁에서의 맥크리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본인이 잘했다고 날리날리하죠 난리 난리 우리 한국 사람들이 좀 뭔가, 자기, 자존심이 세가지고. 블리자드가 인정을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어? 뭐냐? 어, 이제 스킨 나왔네? 다소이데 대박이네. 일단 레어 두개? 일단 이.. 아쉽지만 여기까지 이거를 올릴게요 일단. 일단 올리고 제가 CPU i7 받으면은 구매 크게 했습니다. 통 크게. 제 PS4 팔아가지고 했습니다. i7 곧 넣고 노, 이 듀얼 모니터 이제 i 5는 중고로 팔아가지고 듀얼 모니터 하나 넣고 한쪽은 녹화용, 한쪽은 게임플레이용으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앞으로도 자세히 봐주시고 구독 한 번씩 계속 부탁드립니다 계속 이제 업로드 나갈, 나갈 예정입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생방송 트위치 꼭좀 들려주세요 우리 저 팔로우 한 번씩만 하는 것도 제가 저한테 응원이 되기 때문에 힘이 되고 여러분들 사랑합니다 빠이빠이